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분들 그러니까 60세 이상 분들 가운데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가끔씩 저에게도 그분들께서 전화를 해 오시는데 답답하니까 그런데 저 또한 딱히 도움을 드릴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위로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전화를 맺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딱히 공유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질문을 해 오신 분인데 마찬가지로 노후생활이 참능넉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닥쳐 있죠 제가 드린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즉 조금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어서 혹시 비슷한 처지나 노후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께서 물론 똑같은 형편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 이분 가정은 참 설상가상입니다. 업친데 득친 기억인데요. 최근 남편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과 본인 즉 아내가 두 분이 벌어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편 소득이 조금 더 많죠. 그런데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났고 더군다나 설상가상 아들도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도 최근 실직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실직은 남편의 교통사고보다 먼저 있었는데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는데 우선 제가 호구조사를 해야죠. 우리 집 행편이 어떤가? 그렇게 사고 전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아내는 63세, 남편은 62세였고요. 지방에 사십니다. 3억 아파트 그리고 대출은 없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월 소득은 두 분이 합쳐서 25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아내는 한 50만 원 정도 남편이 200만 원 정도 그리고 남편의 국민연금은 한 5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62세니까 내년부터 수령 가능하고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윳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남편의 교통사고로 이제 이 여윳돈을 생활비로 쓰고 있는 거죠. 자 남편의 교통사고는요 많이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무릎이 나갔습니다. 무릎 골절로 무릎을 크게 다치면 정말 잘안 나왔습니다. 수술도 복잡하고 6개월 진단을 받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이 매달 150만원씩 쓰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일을 할 때는 비용이 조금 더 생활비가 나갔겠죠. 교통비 등등. 이제는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또 병원에 계시고 아내가 간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출은 조금 줄었죠. 월한 150만 원씩 이제 돈이 나가더라. 소득 없이. 앞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목돈 조금 있는 것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걱정. 남편이 크게 다쳐서 회복이 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소득 활동을 할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몇십 년이 까마득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것 바로 아들의 실직입니다. 아들은 실직을 몇달 전에 했는데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들 내외는 세 살짜리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있고 며느님은 손자 돌보고 즉 가사와 육아를 이제 전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네 집은 전세 경기도 쪽인데 전세 빌라 2억 원인데 그 가운데 1억 원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실직을 하고 실직을 하고 현재 택배기사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고 이게 택배기사가 참 쉽지 않죠 육체적으로. 처음에 적응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를 시작하고 한달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또석달 안에도 또 많은 사람이 그만둘 정도로 체력적으로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들은 몇달 전부터 이제 택배 실직하자마자 택배 일을 시작해서 지금 한석 달은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 실적을 당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단순한 기술 가지고는 밥을 먹기 힘들다 해서 컴퓨터 기술을 좀 공부하려고 조금 이제 택배가 적응이 되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내외도 생활비가 200만 원 드는데 200만 원에서 지금 택배 수입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뭐한 50만 원에서 심지어 한 100만 원까지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이니까 며느리, 어, 며느리가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살 길을 찾아 나섰냐면 어, 동네 인근에 집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조그만 가게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분식집을 하면 잘 되겠다. 인근에 분식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분식집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럭저럭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 예, 맨은 이것도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시가에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해 오신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했던 건 아닌데 아들의 실직 상태를 알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그때 이 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했던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돈은 어디 있고 <웃음> 네가 일하면 애는 누가 보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답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세 살짜리 육아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또 분식집을 차린다고 해도 혼자 할수 있을지 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산더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전화를 해 오신 거죠. 사실은요. 딱한 행편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기도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이분도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제가 도움이 될지는 알수 없으나 답답한 것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살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저도 왜 어려운 때가 없었겠습니까? 또제 주변에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살려고 하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다른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라집디다. 그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살려고 결심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 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방법이 있나 싶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선은 좋은 생각만 해 보세요 대부분 이분들 경우처럼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나쁜 일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벌어진 나쁜 것들만 생각하면 더 힘도 없어지고 방법도 안 떠오릅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생각을 하지요. 라고 넋두리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웃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웃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좋은 일이 없어요? 아니 연하 남편이랑 살잖아요 아니 그 시절에 <웃음>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분 60대 초반이잖아요 이분이 결혼했을 그 당시에 연하 남 없었습니다 좀 이상했죠 대부분 대부분 남자, 남편 나이가 두세 살, 서너살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연하, 결혼을 연하 한살 나이가 어린 연하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하하하하고 <웃음> 처음으로 웃는데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고 해요 연하 남편하고 산다고 참복 받았다고 <웃음> 그래서 어, 왜 좋은 일이 없냐고 연하 남편이랑 사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지금 빚지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이분의 행편, 또 아들의 행편 이야기 들었지만 지금 빚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빚지고 사는 거 아닌데 자꾸 걱정을 외상으로 끌어당겨서 자꾸 하는 거죠. 지금 바로 현실화되지 않은 걱정을 자꾸 당겨서 하는 거죠. 왜? 좋은 것들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들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걱정을 자꾸 이제 끌어당겨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결책을 찾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또 좋은 일 있죠. 어떤 좋은 일입니까? 아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걱정할까 봐서 실직한 거 알리지도 않고 바로 힘든 택배 하면서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대요. 또 뭔가 배워보려고 하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그 놈이 너무 착해요. 세상에 아들 착하지 않다는 부모 별로 없죠. 근데 이 아들 참 착해요. 그죠? 또 며느님도 얼마나 착해요. 뭐라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원래 아들 칭찬하고 며느리 칭찬해줘야 돼요. <웃음> 며느리 칭찬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분 이렇게 이 말씀하세요. 맞아요. 며느리도 참 착해요. 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편도 나중에 다 나을 거잖아요. 그죠? 비록 6개월 진단받아지면 나을 거고. 돈벌이를 할지 못할지는 그때 가서 보면 되지 왜 미리 돈벌이 못한다고 미리 걱정부터 하시나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비로소 그렇네요 라고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우선 앞으로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이 재정적인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유돈을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 여윳돈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3천만원 있는데 계속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여차하면 예를 들어 지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출이 없으니까 예컨대 한 5천을 여차하면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빚은 이때 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가진 돈 3천에서 5천을 하면 8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대출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돈으로 며느리 분식집 3천만 원 일단 도와줍니다. 또 자식도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그 다음에 나머지 5천 으로천으로 이분들 부모님 생활비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생활비만 쓴다 해도 한 5천만 원 가지고는 소득 없이 2년 내지 3년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당장 5천만원 받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차하면 이때 빚을 낼 수도 있다 이때 어 빚을 쓰지 언제 쓰겠어요 그런데 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여유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내 재산 좀 활용해서 먼저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를 가져야 방법이 보이거든요 자 만약 이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소득이 회복됩니다. 남편이 치료 끝났죠. 1년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릎을 크게 다쳐서 예전만큼은 못할지라도 두 분이 또벌수 있잖아요. 지금 아내분이 남편 간병하니라고 일도 못해요. 어쨌든 남편이 회복되면 남편이 예전만큼의 소득은 못 벌지라도 두분 합해서 한 150만 원 정도는 벌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1년이 지나면 남편의 국민연금이 나와요. 아까 한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150만 원 더하기 50만 원 하면 생활비 200만 원. 자, 지금은 두분다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의 간병 병원에 있다, 주로 있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근데 또 활동을 하면 비용이 조금 들면 한200 정도 든다고 해도 남편 국민연금 50만 원 내년에 또두 분이 한150 정도 번다고 하면 월 적자는 없는 거죠. 1년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아들도 이제 택배 상개월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 소득도 조금 더 늘어날 거고 직장도 안정되겠죠. 또 며느리 분식집도 안정되겠죠. 자, 제가 왜 1년 후 아까 가능하면 여차하면 대출을 받아라 말씀드리냐면 며느리, 며느님이 분식집을 차렸다 그러면 육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누가 아르바이트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분식집이 좀안정될 때까지 어머니가 피곤하시더라도 왔다 갔다 병원과 또 분식집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여차하면 조금 대출을 받으십시오 내 생활을 소득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을 좀 시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아까 여윳돈 사실 여윳돈이 여윳돈이 아니라 빚내어서 쓰는 여윳돈이죠. 그런데 내 재산을 활용해서 빚을 내는 거니까 그것도 여윳돈로 여유 으 여유있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좋은 상황, 너무 또 걱정을 앞당겨서 가져오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소득이 늘어납니다. 얼추 한 23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남편과 나의 소득을 한 1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 자 남편 연, 국민연금 50만 원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것 2년 후에는 이분, 즉 아내의 나이가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본인의 기초연금을 30만 원 내지 만약 기초연금이 뭐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인상이 된다고 하면 4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 생활비가 200만 원 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23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되면 월 생활비 200만원을 쓰더라도 여윳돈이 남게 되죠. 불과 2년 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 후에는 소득 전체가 소득을 전체 재편성이 됩니다. 자, 이때는요. 극단적으로 제가 남편과 이 아내가 두 분이 소득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편 국민연금 50만원 나오죠. 본인 기초연금 3, 40만 원 나옵니다. 남편도 이제 65세가 됩니다. 3년 후에는. 그래서 남편 기초연금도 3, 40만 원 나옵니다. 두 분이 같이 받게 되면 부부가 감액을 하죠. 감액을 해서 얼추 한 45만 원에서 만약 또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한 6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집값이 그때도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월 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쭉 합하면 요 165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것들을 쭉 합하면 그런데 두 분이 경제활동, 돈벌이를 할 때는 조금 더 용돈이 필요하니까 교통비 등등 에서 생활비가 많이 나갔지만 지금 이제 병원 남편이 병원에 있고 아내가 병원 같이 몰 왔다 갔다 할 때는 생활비도 줄어들더라. 해서 한백한오 60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3년 후에 두분다 소득이 없다고 전제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돈들을 합하면 165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돼요. 기초 연금 인상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일단 생활비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또이두 분은 65세가 넘어도 놀고 있을 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 일을 하실 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아들도 성실하죠 또 매너님도 성실하죠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너무 걱정부터 하시지 마시고 내 주변에 감사한 일 좋은 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나름대로 지금 이 어려운 행패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방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 153 카카오톡으로는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 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